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마이더스입니다. 어, 다른 아니고 <웃음> 몇 가지 팩트를 좀 말씀드리고 어, 레인보 영상을 못 올리는 건 아니고 어, 다른 게임으로 좀 영상을 전진하려고 합니다. 어. 레인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재 제가 일단 솔큐로 많이 돌리고 있는데요. 아시아 서버에서 <웃음> 저희 국내 한국 서버 자체가 없어요. 레인보가 다들 아실 겁니다. 그래서 핑 문제 또한 상당히 지금 크게 어안 좋게 되고 있는데 어 저희 한국 서버가 없고 대신에 저희 일본 서버를 같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. 레인보가현 상황이 그래요. 어 그래서 그런지 핑 차이도 느껴지고 뭐. 다른 사이트, 타 사이트, 뭐, 이제 글 쓰신 분들도 보면은 헤드샷을 분명히 맞췄는데 판정이 어긋났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. 네. 그래서 말입니다. 어, 솔랭으로 도저히 올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진짜. 한몇 주간 날 새고 했는데 전진이 없어요. 어, 일본 서버이긴 한데 오히려 중국, 중국 사람들이 훨씬 많고 팀 플레이 자체가 그냥 되지도 않고 뭐 여러분 다 아, 아시다시피 레인보우는 사람을 죽이는 데스미치 게임이 아닙니다. 임무가 있습니다. 인질전, 폭탄전, 점령전 이세 가지를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데 플레이를 그냥 막 팀킬에다가 그냥 킬만 노리는 분들 많고요. 어뭐 어찌 보면 레인보우의 단점이죠 지금.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종합 FPS 게임이니까 어꼭 레인보우 아니더라도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뭐 여튼 총이면 총 총이면 총이 들어가 있는 게임들이면 어 영상을 또 따로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, 올린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음성 녹음을 했습니다 어 당분간 레싱은좀 쉬고 싶네요 <웃음> 진짜 너무 힘듭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, 현재 한국 서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스팀 게임이다 보니까 음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예요 e 스포츠 그 e 스포츠 뭐 있지 아, 레인보우 프로 프로리그는 있는데 현재 한국 서버는 따로 없고 유럽 서버 있고 일본 서버 있고 또 북미 서버 있고 유독하게 한국 서버가 없어요 그냥 아시아를 통틀어서 저희는 일본 서버 하고 있고요 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. 핑차 때문에 도저히 실력이 안 나옵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본인 손 잘못이 아닌 유비소프트의 시스템적인 실수라고 봅니다. 저는 어, 유비가 잘못했다는거 아니에요. 다만 한국 서버를 좀 개선해 달라는 거죠. 어,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저같이 이렇게 꾸준히 파는 사람들 있는데 뭐저 말고도 이제 프로 데뷔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많고요 힘든 게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네. 그래도, 그래도 앞으로 계속 유튜브 어 마이더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그냥 그래, 그래, 이이얘기 전달하고 싶어서 <웃음> 녹음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